오늘이 2021년 11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울 때가 돌아와서 민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민크들이 장롱 속에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것 500만원 이상 줬어야 샀던 민크인데요. 이렇게 장롱에다가 오래 놔두고 안 입고 오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뻣뻣하면은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박으면 다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 정도 부드럽기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래서 쪼각을 잘라가지고 이으면은 바늘이 툭툭툭툭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찢어져 봅니다. 이렇게 심지를 심지를 붙여가지고 해야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옷을 이 손님이 어깨를 떼어내고 조끼로 해서 기장은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길게 입고 싶다고 해요 기장을 이렇게 그래서 칼안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어깨를 쳐내는데 이 암을 쳐내는 데가 기장 뒤에 품도 좀 줄일 거예요 이렇게 품도 이렇게 줄일 건데 이 어깨를 쳐내는 데요 조끼는 많이 쳐내면은 좀 춥잖아요 많이 치지 말고 조금 넣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매 단선에서 약간 1.5cm 정도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여기를 파내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품을 줄이고 암호를 소매를 떼어내면은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헐렁하니. 일반 조끼처럼. 일반 그 백화점에서 만든 조끼들 같이 이렇게 크게 파져요. 그러면 많이 할머니 옷 같거든요. 근데 이 옷은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진동을 좀 올려 가지고 예, 소매가 정장소매처럼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끔 하는게 노하우인데 여기 오늘 올리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냥 이거 띄어내고 이렇게 박아 놓으면 옷이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예, 앞머리 이렇게 되어 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끔 하는 노하우를 제가 전할 거예요뭐 다른 노하우는 전할 게 없고요 이거 소매만 띄어내는데 뭐 얼마나 하겠어요? 품좀 줄이고 품 줄일거고 이거 띄어내볼거고 그래서 이것은 달 안에서 손매 박는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이 입었으라 옷이 이런 옷인데요 이렇게 됐는데 소매만 띄고 품만 좀 줄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손님은 잘생각하신거예요이 손님은 이렇게 해놓으면요, 옷이 굉장히 입기가 편합니다. 소매가 있는가 고 없는가 고는 소매가 있으면 무거워서 걸치게 사나와요. 어디 밖에 나갔을 때도 소매가, 소매가 없으면은 얼른 걸쳐도 몸만, 몸은 굉장히 다 뜯습니다. 이것이 동물 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 속에서 굴러도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한 겨울에 눈올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들을 그냥 장롱 속에만 쟁여놓지 말고 이 옷을 소매만떼가지고 거실에서도 입고 테레비 볼 때도 거실에서도 좀 투명을 입고 보일러 떼는 사람들은 입을 필요 없겠죠 그때 옷을 입으려면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딱거치 나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롱 속에다 이런 옷을 놔두지 말고 고쳐가지고 입으시라고 제가 설명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 잘라낼 건데요 줄일 건데요 이걸 지금 다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줄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가위로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밑단을 보니까 이건 후레시가 돼 있네요 후레시가 돼 있고 꼬매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라낼 건데 이렇게 잘라내 지금 잘라내면은 요정도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쭉 잘라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음? 칼로 뜯어내야 되고 여기 할 때가 재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소매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소매 여기서 이렇게 살려서, 여기도 이렇게 살려서, 살려서 자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쭉 자르면서, 자르고, 소매 암호를 자르면서, 암호 우라를 잘라낼 때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아, 제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래서, 케어라벨을 넣어줘야 되니까, 빼내야 되겠죠. 잘라보면 안 되고. 이 품질표시죠, 이 품질표시. 케어라벨이. 퇴워라벨. 케어라벨을 잘라두고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는데, 피기 예, 핀이 꽂아져야 네 여기가, 여기를 중요하게 잘라야 됩니다, 여기. 예, 여기를. 다른 것은 다 그냥 잘라도 됩니다. 여기서 살려서 이렇게. 살려서 양쪽을. 가위질 하면또 뭐 이거 살린다고 해도 깜빡이 있고도 그냥 잘라보는 수가 있어요. 최단할 때이지금 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동은 올라가는 거죠. 손을 뜯어냈을 때. 나머지는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쳐내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소매을 잘라내면 되죠. 여기도 몸판을 잘라낼 때, 여기도 몸판을 잘라낼 때, 가위질을 할 때게,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되 여기에서, 이쯤. 그래갖고 이제 대충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재단할 때, 가지런히 재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요 이 선이 맞는게 아니고 우라를 나중에 합봉해버릴겁니다 혼실 안시키고 지금 이 선이 이런 선이에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놓고 자르되자르는데좀줄어들어야 되니까 1cm만. 품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 칼이 지나갈 선이에요, 어, 지금 이 선이. 칼이. 어, 너 가령 가. 예. 칼이 지나갈 선입니다, 이 바늘을 헷득 칼질을 헷 칼을. 칼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1cm가 2.5cm 1cm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서 5mm 정도는 없어져요 1cm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이 1인치 반 1인치 반 1인치 4분의 1 정도 그럼 이게 칼질을 할때는요 이 칼을 밑에서 해도 되고 위에서 해도 되고 칼을 잡았을때 밑에 털이 있기 때문에 잘드는 칼로 해야 돼요저 밑에서 이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꽉눌러 밑에 하판이 나가니까요 시다판을 주의해 가지고 약간 칼을 들고 잘드는 칼로 해야 돼요 저는 이 더럽고 한쪽 날에 쓰거든요. 나중에 실수할지 모르니까 잊어버리고, 그래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딱 찢어놓으면 돼, 요 이건 대강해도 돼요. 나중에 재단하면서, 암월 재단하면서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요. 이만큼 진동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다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칼이 조금 틀어져가지고 팍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네, 그렇죠 얘기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자꾸 한 번에 툭 나가면 됩니다, 끝까지. 자꾸 힘을 줘가지고, 이렇 같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있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은 이렇게 지금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각 자를 놓고 재단 하려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개를 한 다음에 다음에 잘라내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못쓰는거니까 사면내네 자 아, 그래가지고 쫙 펴놓고 재단할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재단하기 좋잖아요, 암호를. 지금 이만큼 줄인다 했는데 똑같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는 겁니다, 반대편도. 여기 막 이렇게는 다시 뜯어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반대편도. 방금 잘랐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그리지 않고 설명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이때는. 거는 암호를 다 재단해놓고 나서 문판을 재단하고 맞춰서 잘라내면 됩니다. 우선 걸리제거는 것부터 뜯어내고, 잘라내고, 또걸리제거니까이 아이롱질을 할 때는요. 항상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온당 약한 온당은 되면 스팀 주면 쪼글쪼글해 줍니다 스팀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괜찮죠? 못 쓰는 거에다가 스팀을 약간 줘봐요 지금 온당에 스팀이기 때문에 스팀을 약간만 줘도 반드시 되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다 보면 또 얇은 데가 걸려 가지고 스팀 주다 보면 쪼글쪼글 쪼글 이렇게 해 봅니다 항상 스팀을 주면 그때는 절대 조심해서 해줘야 돼. 이렇게 넣고 일단 조금 달여줘야 되겠죠, 여 이렇게. 스팀은 지금 스팀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팀을 주지 않고 지금 다리는 거요 지금 이런 쪽에는 스팀을 주면 완전히 죽을쪼을 해줍니다. 절대 스팀 주지 말고 두꺼운 쪽은 스팀을 좀 줘도 돼요. 스팀을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스팀을 주면은 절대 안 돼요. 포그라진데는좀 데려주고요 이렇게. 차피 할 거니까. 이런 게하면은 이게, 수분이 싹 달아나면서, 싹 펴집니다, 게뒤는 나중에 싹가릴 거예요. 다려실거달요 다린다고 안달리때다 다르잖아요. 지금 저쪽도 다릴 겁니다. 다리는데, 이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잘라내고요. 여기니까 이렇게 가위질을 한거지 이런 데가이 가위질을 해보면 털이 잘려버리잖아요 여기는 안보이는데 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났을 때 암호를 쟀을때 여자 코트 정도 는면 최하가 11인, 11인치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1인치 12도 넘죠 너무 크니까 요 정도, 11 반. 그래서, 이놈에서, 여기에서, 2cm만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2cm. 4분의 3 정도, 여기서. 4분의 3도 좀 많은 것 같아요.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이제 이렇게 재단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재단할 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된다는 얘기죠. 양쪽에 다려놓고 나서 그걸 따로따로 따로 할 겁니다. 이게를 1인치 정도 줄일 거예요. 줄일 거니까, 박을리 시접을 생각해서 4분의 3만 그려야 되겠죠. 4분의 3만, 4분의 3. 저쪽으로 4분의 3할 거예요. 이제 똑같이. 그런데, 아무리 작 잠깐, 여기가 비판이잖아요 지금 앞판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살릴 거예요. 앞판이니까, 아, 지금 이정도 쳐낼까요이 차를 놓고 이렇게 깎아는 거예요. 스파이니까요. 둥그런 자가 뒤로 가게 반대로 앞판 앞판 이쪽 라운드가 조끼 입었을때 라운드가 밑에가 아 암홀 라운드가 멋지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곡선이 잘 이쁘게 잘 안나오잖아요 자르면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잘 나왔죠 그럼 이제 반대편을 잘라내갖고 그대로 놓고 하면 되겠죠 안봐 그냥. 잘안 보이는 데니까 다시 해도 되는데. 요네 누가 놀 그렇게기다 그래서 양갱이도 같이 들었잖아 그림자 외워서 그림자로 는게아니 감각적으로. 아까 털 있어서 잘안 보였잖아요. 저쪽에 잘라놨던 그 감각대로, 이 자르는 조금 더 들어야 될 것이네요.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잘랐던 감각들 아 일단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이 오라를 다려줘서 다려서 같이 원판보다는 조금 크게 재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니까 이걸 노로와 사는 걸로 해서 사물의 렇게 잡으려면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입었을 때 이게 안 뜨잖아요 이게 흠퉁보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많을 경우에는 여기아가가지고 엠피선을 여기다 하나 잡아줄게요 사물의 산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혀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입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를 안 살리고, 사브리사부안 살리고 했을 때는 아무리 여기까지 내려가고, 너무 할머니 옷같이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도 11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아무리 11 정도 나와야지 10 정도만 적어요. 그러면 양복이 10인치가 됩니다. 10인치가 나오는데, 이 코트인데, 여자들 아무리 지금 코트에도 10까지만 적습니다. 11 10 이상 나와요. 12인치 이 12인치 이상이요 이세모는1 2인치 나옵니다 이제 박아주겠습니다 테이프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박을거예요 테이프 처리를 안하고 박으면은 밀려가지고 일하게가 굉장히 사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나 봉조기로 박으면은 이렇게 너무 가늘게 박아져서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박았을 때 그러니까 테이프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미싱으로 꼬다르다 놓고 사소한 쪽도 놓고 쭉 박아가지고 놓고. 박아놓고, 또 여기다가 이제, 목가대 놓고, 목가대라고 해서 일본 말이데 여기다가 낸단을 달아내가지고, 뒤집어서 손으로 떠주면은, 여기가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어깨가 붕 뜨니까, 어깨를, 뜨는 것을 좀 방지해서, 패드를 빼버렸으니까, 그거 껴잖아요. 4인치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m p 선을 여기다가 왔다가 4인치 정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붕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똑같이 이쪽으로 그래서 빗질을 하면은 나중에 빗질을 다 해놓으면 표시가 안납니다. 항상 노르바리, 훌로르바를 띄고 해야되는거죠. 이 정도 나와서 시작을 해요들가 가지고 그래야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테이프를 쳐 주겠습니다. 불이까부 잡고 작거요시즈을 넘길 때는 앞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시시즈을 넘길 때는 앞쪽으로 э т о в эту о р о н 빛을 내주면 표시가 안 납니다. 빛 이런 거는 잘없어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놈을 나중에 같이 햇목줄을안 치고 박으려면 굉장히 사람숲입니다. 이렇게 다대팩 부분 먼저 쳐놓고 박으면은 그냥 더그 자연스럽게 뿌림도 잘 나옵니다. 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털이 밖에서 울뚝불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이것은 수선집에서도 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암울 테이프가 쳐져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쪽이 밖기가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이것은 밑가시 묵가대는 묵가대 쪽은 테이프가 안 들어가도 파카링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넘어가서 뒤집을 때더 좋겠죠. 박을 때게 여기 약간만 이렇게 놓고, 맨 끝으로 박아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형은 없고 이렇게 박아버리면 됩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라를 대서, 잡가지면은 그냥 떠줘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얘 우라를 이렇게 대서 빼야되잖아요. 여기다가 접어가지고, 떠주는데, 이렇게 야 되는거죠. 이렇게. 이것이 많이 넘어가야죠. 지금 이게 지금 털을 이제 미싱이 이거 이제 뽑아야 되는데 실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뽑아내야지 이거를 소질을 하든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돌아가는 쪽은 희접이 너무 많으면 은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지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희는 돌아가는 데다 안돌아갑니다 안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주는거예요 돌아가는 쪽에 에? 이렇게 하면 땡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떠줘야 되잖아요 안에는 이렇게 해가이고 떠질 거라는 거 스킵은 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스킵 주면 큰일 나는데. que 양쪽하고 맞아야 되겠죠 음. 4인치입니다 4인치 여기도 4인치입니다 똑같습니다 양쪽이 항상 가가면서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요 안에 시접을 떠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요 깨끗하잖아요. 이것이 밀려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렇끔 깨끗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안에서, 우선 여기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이 정도는 먼저 떠줘도 됩니다. 떠주고 나서, 받고 나서, 여기 뜨면은 훨씬 더 쉽겠죠. 이쪽은 뽑으면 안 되고, 이쪽은 뽑아지면은 1그람입니다. 물어는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꺾어졌다가 나중에 가면 됩니다. 손을써야되겠지그 다음에, <놀람> 여기 <놀람> 바퀴쪽. 여기만 딱 박으면 됩니다, 이 여기서. 딱 어, 맞죠? 똑같이 딱 박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거나, 한쪽이 크거나, 그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서 뒤집었을 때 울어요.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남으면 한쪽으로 약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털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위에서 넣으려면 힘들어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털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맨 끝으로 가면 됩니다 뜨면은 됩니다. 좀 석반에 준비해서 힘을 끼시고 일단도 손으로 좀 떼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여유가 무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라가 여유가 없으면은 이분만은 이제 옷이 따가 뜨는 위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면에 힘을 써주시고 여유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면 힘을 쓰면은 뭐 이제 옷은 다끝날것 같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확바라지면 핸티가 되겠죠? 여기다 엔티 잡았더니 이게 구로그램 나왔습니다 안잡았을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잡았습니다 잡았요 어깨 어깨가 떴는데, 잡아줄 때 이렇게 떴는데 파인티를 잡아줄때 이렇게 딱 붙죠 이. 어깨가 여기 싹 떴더니 기본하니까 앞에서 보면은 앞에 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죠? 그럼 앞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선 여기 보면 깨끗하잖아요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알수 없잖아요 미싱으로박았어까 이렇게? 봉줄기가 아니고 미싱으로박았어 여기 보면은 안에서 시접처리 잘했기 때문에 아, 깨끗하잖아요 봤을 때 네? w e e r